My name is 기기기 My name i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거인가? 주방이에요. 오늘은 누나 하휴... 누나네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 가 가지고 누나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. 일단 오늘 누나 보러 갈때 준비하는 과정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일단, 저희 커플은 옷을 그 전날에 골라놓기 때문에 오늘, 이 니트에, 푸드랑 끼고 있었네. 그쵸. 야, 아, 이거 옷, 아, 떨어뜨려가지고. 아, 옷을 떨어뜨려서. 제 씻을 겁니다. My name i 이제 머리를 감을게요 머리를 감았고 제가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일단 일어나서 마서 클렌징폼으로 세안을 먼저 좀 해볼게요. 일단 클렌징폼으로 얼굴을 한번 깨끗이 파카 잡고요.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진대. 여기에. 비스트 얼굴 반짝이야 오, 벌써 뭔가 좀 하얘진 것 같아 뽀샤시진 것 같아 이 스킨로션이 유분기랑 수분기가 같이 있어서 보시면 여기 위에가 하얗고 여기 밑에는 살짝 투명한 그런 식으로 돼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잘잘 잘 흔들면 다 하얗게 변하거든요 로션 바르면 쫀쫀해져가지고 아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 너무 좋다 오야 냄새 개좋아 오야 뭐야 한개 개좋아 미쳤다 지려는데 저는 딱히 이거 말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얼굴 세안하고 로션이랑 미스트 바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두 개로 전부 다 해결이 돼서 두 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そうね。 안에다가 분포를 해서 머리를 전체적으로 변해줄게요 음. 음. <웃음> 손수걱지랑 디퓨저 이제 나갈게요 무 체험기간에 대학생은 이런 거있는 것도 즐이고 커피 다 마셔서 한잔더 시켰어요 힘들다 진짜 빨리 보고 싶다